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요 결론인데 그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보내게 하신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교회의 상관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 회의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전하고자 할 때는 그 주제가 어떤 교리적으로는 이러하다 또는 유명한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가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이 원리여 본질이고 서신서를 비롯해서 그 외의 대부분은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시작되는 출발점 거기서부터 과정의 전환의 순서까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성경 전체에 모순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본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교회의 의미는 어떤 것이 될까요? 주의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지정된 건물 혹은 장소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번역한 헬라어 언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어떤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 회학, 이러한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그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로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우리는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어떤 종교도 기도 없는 종교는 없죠 그러나 성경적 기도하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도 그 의미상으로는 많은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차별된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에클레시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장 17절에 두 단어 두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에만 두 구절에서 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더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에클레시아가 캐톨릭이죠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한 반석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단이다 하는데도 모두 각각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가진 에클레시아들입니다. 다만 그 여러 에클레시아들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는 내가 세운 에클레시아다 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적 분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주님의 에클레시아다. 라고 해서 예수께서 세운 에클레시아라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봉 7장 21절입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어떠한 것도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께서 인정하셔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는 마태음 18장 15절 20절 그 전체 한문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에 대한 의미만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시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부터입니다. 나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믿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저런 문제많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겠다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클레시아에 대한 모순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특정한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동일한 공유가 있는 내용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모여서 회합이 있다면, 회중이 있다면 거기도 그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기도도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에클레시아는 꼭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로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 중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만 생명이 탄생하고 관계성 안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러한 저러한 관계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만든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땅의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 모임은 하나님께서만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성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적 훈련장이 이 땅의 에클레시아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에루살렘에서 첫 에클레시아가 시작이 되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공유하는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지 건물이 아닙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할 때도 징과 같은 십자가 세운 건물을 파괴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흩어지게 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모임 회합은 이 개념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을까 구약에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루살렘의 에클레시아 안에 있던 스테반이 공예에 잡혀갑니다. 그 대제상의 질문에 스테반이 대답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40여 년 광야 생활 중에 어떠한 건축을 건물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다. 회합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광야 교회란 광야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회중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셨고 그 후손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여 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난 땅에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열 가지 장을 바로에게 베푸시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최애굽 12장 전체 문단 중에 1절과 3절과 그다음에 4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명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12장 47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도 하나님의 무형하심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과 법도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광야 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이스라엘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스테반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조건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루게 하게 하시는 실제 훈련장인 모임, 공동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 자신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